그치. 이렇게 무거운 문이 잘못 와. 어어. 어. 여기 밑에 모래였어. 그렇지? 이렇게 살유. 갑자기 왔는 개구리야? 어, 응? 잘 됐다. 응? 자, 이쪽 말고 직진하세요. 직진 호수 쪽으로. 무이감사 잘 만들었어 우리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굴렀지 그게 다 했어 <웃음> 머리카락 눈코 되게 높고요 입은 누가 버리고 간 고무줄 단풍 단추 엄청 뭔가 개구쟁이 같이 생겼어 머기 머리가 머리 귀네 오늘 오래 살아 뭔가 가 아쉽다 이대로 집에 올라가서 보이는지 보자 오래오래 오래 살아 삼일 뒤에 보자 3일, 삶에 일밖에못 살아? 응봐 어, no. 응. <웃음> 우리, <히> 더주문할수 있어? 근데 이거최대리 <웃음> <봐봐>.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뭔가 귀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가는 거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무시야. 졸리면, 저기 가. 응? 침대가 있어, 졸리면. 다모스. 캐나다 키킥 광고. 이빨이 없어? 되고 <웃음> 있는 거. 실에? oui, je te oui. 자기가 보고 싶어서 거 아니냐? <웃음>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불렀보고 싶어서 물어보 오! 이어서 물어보고 어서물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지뭐먹어 계란 노른자 여기 잠깐만, 너무, 너력 있는 거 아니야?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비무 너무, 너박너사 너무, 사무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없어졌어 진짜 녹았어.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. 저기 지금 딱 뭔가 라디오에서도 비극적인... 음.. 저기... 저기... 올기프 죽었어. 아 올라프였어? <웃음> 아 저기... 조금 보여, 저기... 보여. 저기... 저기... Oui. 저기... 여기 저기... 저기... 기기 얹어 oh no. <웃음> 가자 짐으로 <웃음> 홍시 수염 이렇게 홍시 수염 줄 때마다 제가 아끼는 이 인형에다가 꽂아두고 있어요 어어. 우시 어. 힘들어가네. 어 얘는 버려야겠다. 그래서두 개만 있는 신바. 아니 자기야. 대박이야. 오늘 좋은 일 생길려나봐. 봐봐.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. 아이고. 홍시 내. 홍시 수염. 여기 있어. 아니 청소하려고 봤는데 수염 있어. 청소기에. 곧 이렇게 꽂혀 있었어. 말리돼 오늘 어디 나가야 될까? 저기 복권 살려 오늘. <웃음> 대박이다. <이> 다시 또 하나가 늘었어요. 그래서 신발은 지염이세 개가 되었어요. 도착스. 오이. <목이> 오이. <목이> j'ai aussi, okay. je pense, mes muscles musculo-squelettiques ok j'ai pipi, c'est ça ok, mm -hmm. merci e i parfait ok, merci merci oui w o w waouh, mon gamin oui a ah, a 아빠, 아빠, m o n g 시 l i a Cartouche, l e p a Aww, w h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너무 잘 만들었어. 귀여워. 우리 집으로 가자. 동생 생겼어. 누구야? 음. 요 닦고, 씻고. 닮았어 너랑 홍시 것도 커? 응, 응. 홍시 형하네 <웃음> 홍시 새끼 응? 관심 없어? <웃음> 야 아홉 oh no. can protect this lovable air creature just like the mandarin does <laughs> yes yes i do i will <laughs>